어디가 어디가 무거워 보이는데? 아니요아니요 최대한 가볍게 하는거에요 그러면 나갈까요? 일단 뭐 약간 그 계획 같은거 계 <웃음> 일단은 그네 산책인데네 뭐그 이제 약간 작업관과 연결할 수 있는 <웃음> 지점이 그런 거 없는데 조금이라도 있어야 네, 조금 있어야 발견될 거예요 아. 가면은 발견되긴 할 건데 지금 주목하고 있는 뭐 주제나 대상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행동이나 음. 습관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음. 취지의 촬영에다 <웃음> 그러면 3시간을 이렇게 들고 가신다고요? 아 근데 중간중간에 쉬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죠. 뭔가 이렇게 이야기시다가 네. 카메라로 이렇게 딱되는 순간 뭔가 공기가 바뀌는 느낌. 네. 다른 어. 변신하는 느 그거를 좀 이제 익숙해져야 어. 허물어야 뭔가 네.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던 더 어. 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익숙해 지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원래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아그렇죠 촬영이란 게 원래 네. 부자연스러운 행위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자연스러워진다는 거는 역설적이게도 부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어색하게 어색한 것은 어색한데 a you. 처음 왔을 때 여기 진짜 좀... 기운이? 아 신기했습니다. 그냥 저런 무덤이 있길래 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덴가 했는데 이렇게 공원이 연결돼가지고 음. 여기 막게 체조하고 계시고 그 요즘에 공원이라고 하는데 되게 깔끔하게 다돼 있잖아요. 근데 저것도 이제 공원을 조성하려고 이장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아직 이렇게... 소가 남아있는 곳이 있네 음. 그때 런그 되게 해가 좋은 날이었는데도 어. 저희가 왔던 길이 이렇게 약간 그늘이 많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되게 창원도 특이한 곳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요네 가시죠 쉬셨습니까? 네 팔을 안내려놓으시네 겸사겸사 다리는 쉬었습니다 상기가 되는 것 같아요. 걸으면서. 음. 음. 그 약간 이런 산책이나 네. 뭔가를 바라보는 거 자체로도 작업이 될수 있다. 그런 얘기에 취지의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쉬운 언어로 말하면 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쉬운 거네요. 작업이랑 선택이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릭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그림을 그리는 것만 그림 그리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산책은 산책 인데요 근데 꼭좀 넓은 의미의 그림이라고 했을때 아니면 넓은 의미의 산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그러네요 좀 쉬시죠. 네. 예전에는 좀 작업에 생활을 맞추려고. 했었을 때네 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좀 맞추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물감 유화 작업이라거나 큰 작업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막 여러 개를 막 버리는 것보다는 좀더제 생활에 맞는 시간대로 작업하는 것. 그래서 was a b 나 e to g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작업들 o 옛날보다 t 빈도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같 네, 요천천 t of a l i t 그 l e bit of a little b i 좀 of a little bit of a l i t 전체 작업에서 하나를, 어, 뚫는 뭐 주제라거나 그런 것,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주제는 없는데, 방향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같은 통하는 방향이 있어서, 어, 전체가 그런 방향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으나, 어떤 주제? 딱뭐 개념? 이런 것은, 없는 것같아 음.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 뭐 중간중간에 생기더라도 오히려 좀더 많이 안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 오히려 주제라기보다는 화제 정도 소재라고 주제 자체가 있, 있다 없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어, 너무 획일적으로 어, 정해져 있는 그런 문답 형식이라거나 감상 방식에 대한 반감도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사실 주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주제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를 주제가 뭐 인간과 사회다 아니면 어떤 이론적으로 뭐 그런 걸 제시한다고 해서 그 어떤 순간에는 주제가 그 단어로 쓸수 있지만 다른 순간에는 또 다른 단어로 쓸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외운 듯하게 반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표현으로 내제 주제는 인간과 사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점검하는 네. 대화들. 네. 아, 뭐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를 밝혀서 뜯어서 하는 얘기들 이런 게 재밌는 거죠. 어. 그게 근데 그게 작업이잖아 그렇죠 그게, 그게 미술이고 작성. 그게 예술이고 네네. 헤매성이나 융통성 네네.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연성 같은 건데 네네. 그런 분들이 그 감과되기 쉽지만은 네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뤄야 하는 거고 네네. 그렇죠 네.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 거고 네. 필요한 거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미술이나 예술이 네. 잘할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의미를 밝히는 것들을 작가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을 저는 꺼내서 얘기하고 네. 밝히고 네. 인정해 이런 네. 것들이 예술 활동이자 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일상성으로 네. 예술을 끌어오는 필요성이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촬영이.. 네. 좋다.. 촬영 과정 자체가 저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 과정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찍었다는 데서 오는 성취감 보다도 이런 상호작용들 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단순히 입 아름답고 뭔가 장관인 것에서에서 음. 오는 그런 만족감 없는 것 같아요. 음. 어떤 걸 찍느냐가 더 중요하지.